어, 이태원 클라스 머리 자르러 오십니까? 네? 어. 네. 어, 예. 알겠습니다. 의자 받쳐드릴게요. <웃음> 오늘 한번 이태원 클라스 맞아? 아니요. <웃음> 아니야? 아니야? <웃음> 이태원 클라스 머리 한번 잘라줄까요? 아니요 네? 아, 네? 안 하면 안 잘라요 해줘요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잘라줘요, 안 잘라요 됐어, 됐어, 간지러 아니요 아니지? 너다 아니구나 갑니다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 그래 한번 잘라보자 좀 짧게 잘라가지고 들어가야지 <웃음> 영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영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니가 영상을 왜봐 그래도 없다 어? 너몇 살이야? 손에 메이트가 없어요, 여기. 너몇 살이야? 일곱 살이요, 일곱 살이요. 일곱 살이에요? 네. 그럼 일곱 살이면 잘 자르겠네. 응? 이야. 이. 네. 머리가 조금 이제 곱슬기가 있어서. 머리가 잘 붙겠다 그래도 잘 잘라놓면 내가 잘 잘라야 되겠네. 그나 미용주 선생님, 저 과학자래요. 뭐라고? 과학자. 갑자기? 네. 알았어, 과학자 되세요. 그래도 뭐 코로나 연구할. 어, 아, 과학자 돼가지고 코로나 연구할 거예요? 여 진짜?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미래가 밝군 아주 좋아요 과학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과학자 될 거면 어떻게 할 건데 뭐 해야 돼?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? 네. 오. 색좀 많이 고 그래. 대단한데? 이렇게. 봐. 아빠 담배 피고 할게. 코로나가 위험한데 담배 피셨네. 되게. 응? 어? 담배 피지 마세요. 그래 봐. 있는 아니죠? 응. 앞에 보세요. 앞에 보세요 자 위는 이렇게 좀 짧게 치고 짧게 치고 따라야지 짧게 치고 안 따라해 자 밑에는 2mm로 2mm 해봐 2미로 세워서 잘라줍니다. 아 간지러워. 물가니까 너무 간지러다 간지러워요? 네. 간지러는것 같아. 뭐라고? 간지러는것 같아. 삼촌이 간지러워 피는 것 같아? 너 7살인데, 머리 진짜 잘 자르는데. 아니, 이거, 이거 어? 마유... 너 어쨌든, 오늘 이태원 클라스야? 응? 오늘 이태원 클라스. 오늘 마스크 썼어? 안 썼어, 너? 안 썼어? 써야 돼. 썼었어? 그래. 야, 너 과학자 돼가지고 코로나 어? 그거 없앤다며. 그러면 너도 너부터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. 맞아, 맞아. 맞아? 맞아요, 해봐. 맞아요. 그래. 했다고? 미안해. 3mm 밑에는 3mm 뒤에는 3mm입니다. 바로 2 m m 해서는좀 약간 너무 힘드니까 3mm로 아이들은 얼렁 잘라야 돼서 좀 많이 보기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봐봐. 2mm, 2mm. 맞아 네 머리카락이라고 맞아 얼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엄마 아빠 말잘 듣고 그래서 코로나 꼭 지키는 과학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네 아, 그래. 좋아 이렇게 봐 어우 잘자른다 잘 엄마 머리 괜찮죠? 네아 이쁘다 막막막막막막 지금 이 옷을 사면 가지고뭘못잡으어하지 응? 너는 그냥 과학자 되라고 네 너는 이제부터 목표는 과학자라고 알겠지? 네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아 잘 잘랐는데, 진짜, 일곱살이라. 나큐모 해주세요. 응? 안 켜줘요. 네. 내가인가, 내가다가 자는 거 아니지? 너도 시험해가지다 자겠다. 삼촌 너무 시원하게 잘라. 마지막. <웃음> 갑자기 자버려? 갑자기 자기 있게 없게. 없지. 아니야. 얘 일곱 살이라고 말 잘하네. 지금, 어? 이태원 클라스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? 딱, 딱, 딱, 딱. 대머리를 밀지 마세요. 응, 음, 대머리를 밀지 말라고? 대머리를 밀지 마요. <웃음> 알겠어. 봐봐, 앞에 봐, 앞에 봐. 내려오면 안 돼. 머리 잘 어울리네, 그죠? 네. 아. 머신발자였네요? 뭐, 아, 이제 끊겼다. 뭐가 또 와가지고. 예. 봐봐. 앞에 보세요. 살 잘리는거 아니죠? 살 안잘릅니다 국민의힘으 oh 자, 오늘 이태원 클라스 맞아? 아니요. 아니야 아니야? <웃음> 아니래? 예, 머리 다 잘라봤고요 네, 아, 잘, 잘 잘랐네요, 좋아요. 스포츠로 예. 거의 뭐 이태원 클라스 요즘 보면 스포츠죠 뭐. 대신 라인 잡고 앞머리 좀 잡고 깔끔하게 잘라봤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 한번 해! 자, 봐봐 삼촌 봐 아들 화이팅 한번 해, 멋있게 안 하면 반사 간다, 밀어버릴 거야 화이팅! <웃음> 블랙형 <웃음>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<웃음>